일단 네. 그래서 계획이 우선 그 카메라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보여줬던 영상이 그 가교가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드럼통 같은 거. 음 네. 네. 네. 네.